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심동보 해군 예비역 준장님을 모셨습니다. 심재동님은 심동보 자유애국TV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심재동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저는 심동보 자유애국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작년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20, 27일 남북정상회담. 예. 전에 5일 전에 제가 급하게 좀 개설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칫 좀 사기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 경고 차원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그첫 방송 제목이 정신 차려 <웃음> 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제가 진동부 자유 의 t v 를 통해서 그 예상하고 그냥 그 예측한 그대로 징계되는 것 같아요 그 완전히 쏘고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근데 저는 아직 구독자가 만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다돼 가는 거예요. 그 장군의 소리가 한달반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그고 가지. 예. 근데 불구하고 벌써 3만 명의 그 구독자가 넘어갔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그 현상입니다. 사실. 감사드리고요. 네, 추가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동보 자유의국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심재동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대략 한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번에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죠. 어,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에 또 45년 만에 등대를 또 점등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해군 어, 제독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요. 또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 동님 어,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네, 전에 네, 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네, 네. 이현주 의원께서 우리 군에 아주 순서리를 하셨습니다. 아, 이현주 의원은 제가 저 직접 만나 가지고 아, 예. 그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딱 부러지더군요. 아, 저도 팬입니다. 아, 예, 아, 예, 예. 한번 좀 겸허한 마음으로, 예, 예. 반성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5년간 군이 반대했던 연평도 등대를 켠다고 합니다. 이 등대를 왜 어, 점등을 안 하고 있었냐 하면요. 연평도 등대가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이 뭐라고 했냐.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군이 정신이 살아 있었죠. 그러나 또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하고 달리 또 군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줬어요. 어쨌든 군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군은 우리나라 군은 완전히 똥별이 돼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군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2류, 3류들이구나. 아니면 용기가 하나도 없는 바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 이런 거 반대 못합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평화수역 때문에 한답니다. 평화수역 여기 이벤트도 버린다네요 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라고 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미쳤습니까? 진짜로. 지금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사일. 뭐 발사체 논란 분분하지만 미사일이나 발사체나 다 똑같은 얘기고 결국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 공격 도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남북 군사 합의 지금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를 폐기시키기는 커녕 거기에 따라서 평화 수역을 조성한다 이러면서 연평등대 도 켜고 이벤트까지 한다? 잘 보셨습니까? 아이거딱 부러지는군요. 아, 진짜 좀, 그, 예비 얘기지만은, 예. 좀 반성할 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에 있는 예. 장성들 비롯해가지고, 또 국가 안보, 수뇌부, 예. 뭐, 솔직히 뭐 대통령까지 좀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인데, 예, 예, 예. 저희가 다룰라는 주제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했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 네. 좀 차근차근 하나씩 예, 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5월 4일날 오전에 발사를 해서 저희가 그 다음, 다음 날 예. 대수장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또 5월 9일날 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5월 후일에이 예, 예. 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니, 그런 게 이게 5월 4일날 처음 발사했을 때 예. 어떤 발표가 미사일을 정부, 여당, 국방부 어디에도 미사일 말이 안 나와요. 최초의, 처음에 이제 합참에서 네. 발표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뭐 40분도 안돼 가지고 번복했다 고 그래요. 네. 어, 단거리 발사체다. 일단 네. 뭐또뭐신행 방사포라는 또얘기가 나왔다가요. 아, 그건 방사포랑 같이 이제 섞어서. 예, 네, 그렇죠. 그걸 칵테일 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그 그러니까 네. 다음 날도 북한이 저 조선 뭐중앙통신인가요 네, 그렇죠.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발표했단 를말이에요 사진 그 증명.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사진 한 20장까지. 네.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그냥 그~ 탄도미사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부가 맞지못해 가지고 어~ 그거다 이거 이제 북한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신형 전술 유동무기다예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 이제 그리고 전술 유동무기가 북한식 표현이 우리나라 치면 유도탄 아니에요 그렇죠. 유도탄인데 유도탄, 이거는 오는 게 뭐~ 미사일인데 미사일이고요. 왜 미사일에 그렇게 그~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안쓰려 하냐면 이게 완전남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라는 자체가 핵미사일이잖아요. 핵미사일. 핵을 탑재 탄구만 바꿔끼면... 그러니까 예, 예. 핵미사일을 그러니까 핵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데 그게 그냥 사기처럼 사기극이 드러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거짓 평화 위장평화쇼 그다음 비핵화 사기쇼에 국민들 갖다 1년 내내 볼물를 잡은 거예요. 그게 네. 드러나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표현을안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5일 만에 또 발사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5일 4일은 동해에서 쏘고, 호도반도에서. 예. 그 다음에. 시노리에서. 시노리. 신오리 예. 서부 쪽에서 쏘았는데이게 예.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장에서 그 가깝더구먼요. 그게. 예. 그게 쏘았는데 이게 이제 이럴 테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미사일로 인정 안할수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정했다니까 사거리가 400km 이상 나갔기 때문에 네. 도저히 미사일로.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단 탄도 미사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미 어, 정보 당국이 몇 미리 뭐 분석 중이라 이런 이기쭉 나왔는데 자꾸 그 곤란한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게 너무 영력하게 보여요. 그게 렇 아주 비굴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사일로 인정을 했는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계리 위반 소진이 있다.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반이 위반이죠. 위반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더현실이시 문제가 있는 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음. 대통령이 정의를 해버렸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 이거야. 그럼 그걸 이제 군사합의가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걸한번 말씀해 주시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를 네.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대전쟁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런, 한반도에서 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런 노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군사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렇게, 가장 근본 목적이 서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5월 4일, 5월 9일에 쏘았는데, 이게 남북,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겁니까? <웃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뭐라 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합의한 그 구역 내에서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저 위반이 아니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남북 군사핵에이 한반도라고 <웃음> 딱 쓰여 있다니까 한반도는 북과 남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반도든신오리든다 한반도잖아요 거기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끌어올린 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그렇죠? 그리고 일부 위반이잖아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요 이건 일상적인 군사훈련이라 일상적인... 참그참 그참 제가 좀, <웃음> 예, 좀저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일상적인... 아니죠 에, 특별한 그 도발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면은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군사 합의에서 근본 뭐 목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지상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맞습니다. 자, 지상 한반도의 지상해상 공중, 그 뭐, 호도반도든 신노리든 맞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게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적당히 대통령께서는 우리한테는 안썼으니까뭐그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닐까요 아니 그 자체가 아니고 <웃음> 어디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웃음> 이게 대통령 인식에 네.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이런 아주 심각한 아,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것이. 그데 여기에서부터 이게 모든 왜냐하면 이게 왜 인식이 중요하냐면은 여기 에 이런 인식. 바탕에서 대북 정책이 예. 어떤 좀 잘못되면 유턴 해서라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수정할 의사가 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전자인데, 이 유턴을 아직 안, 안 배우셨나 봐요. 그냥 직진만 하는. 예. <웃음> 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은 네. 길을 잘못 뜹니다. 어, 그렇죠. 유턴 하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고. 유서라도 푸진도 하고. 바로 찾아가야 예, 되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는요, 유턴. 아니, 아직 초보 운전이라 초보 초보 운전이다. <웃음> 그리고 참. 국방일보에 뭐 또, 아니, 근데 거진 아침에 거진 제가 예, 집에 예, 예. 국방일보가 오는데 오늘 그 국방일보를 보니까 예. 일면에 그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없어요. 그 이게 이 굉장히 국방일보에서는 <웃음> 제일 이게 그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전부 일면에 예. 뭐 중앙지,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말이죠. 모든 신문에 일면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그렇겠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예. 그런데 국방일보는 맹식이 국방일보의 일면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면에 합참 북불상의 발사체 발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내가 이거 보고 말이죠. 저도 저반평정 어? 군에 있었지만은 정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적나라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일반 일상 일간지보다 못하다니까요. 국방일보가. 야, 그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도 미사일은 말이 없어. 북 북창의 발사체 발사 이렇돼 있어요. 재동 그래서 제가 우리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님의 또 뛰어난 능력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장명하는 데 선수예요. 지난번 키이졸브 UFG 그 훈련을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예, 동맹 훈련으로. 동 이번엔 또 미사일을 <웃음> 발사체로 또 바꾸네요. <웃음> 그 1, 2차 연평해전. 예, 예. 그 예. 한번한번좀수 1차 연평해전 한번좀 말씀해 주십시죠 1차 연평해전이 1999년 저 6월 15일에 발생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때는 먼저 못 쏘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쏘아가지고 이게 그 일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밀어내긴 했어. 예. 며칠 동안 계속 북한 경비정이 NLL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연평도 밑으로. 그래가지고 막이 고속정이 그 그냥 그냥 이렇게 부딪히가지고, 그렇죠. 밀어내기야. 밀어내기 해가지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음 날 내려오고 이러하다가 북한에서 먼저 쏘온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해군이 한마디로 작살을 대버렸어요 네. 제 <웃음> 1차 연병대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가 다친 사람도 없고, 우리 배에 함정의 파손도 없었어요. 뭐 경미한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박씨가. 그런데 네. 북한은 의뢰정인함척 침몰했죠. 침몰했죠. 네. 그다음에. 420통 경비정 한치기 대파가 돼가지 올라갔다고. 3년 후에 2002년 6월 29일 날 제2의 연평이 네, 발생했잖아요. 네. 이게 그때 반파대가 올라간, 예? 네. 6845정이에요, 네. 그게 내려왔어요. 아주 작심을 하고,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참수리 사무칠 고속정에 항교부터 그냥 수백발을 그냥 순식간에 따라붙어요. 그래서 삼손이 상호치그 침몰됐어요. 초장에 윤영아 그 당시 대위가 그렇죠. 근데 소령이 전자 추설해가지고. 예. 바로 척사해버렸어요. 굉장히. <웃음> 그 다음에 6명이 전사 하고 나머지 19명이 그 중상에 각, 그 부상을 입었는데. 예. 완전히 처참하게 우리가 다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 말씀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1차 연평해전 때 예, 예. 국방부 장관이 누구셨냐면 조성태 장관이셨는데 예, 예. 5월 달에 취임을 하셨어요. 예, 예.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음. 조성태 장관께서 보니까 아, 위, 위기를 느끼신 거죠. 음. 아, 그래서 예,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비태세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예.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답니다. 아하. 그리고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육해공군한테 다 지침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음. 이차에는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것은 지금 정치인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은 말입니다. 국방과 네. 합참은 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그 상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야지 당연하죠. 군인이 미사일에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웃음> 이게 국방일보에 난 미사일 발사, 이거 두 번째 발사죠. <웃음> 그렇죠. 국방부는 <웃음> 챙피한줄 아셔야 됩니다. 제2연평해전 때, 군 내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어요. 어, 해군이 왜 저렇게 당했느냐. 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합참 의장 지휘서신 1호를 유단장급 이상 그 전부대에 그 냈어요. 근데 교훈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군이 적당히, 동수권자가 어떤 지침이 있아니에 일단 자의권 있잖아요. 자의권은 최소한 행사해야 된다. 응? 음? 그거는, 왜냐면, 현장 지휘관은 자기 부대에 대한, 그, 어떤, 그, 네. 라도 부대의 방어 책임이 있다, 이게야. 생존, 자기의 직권을 생존시키는 게 아, 그러니까 가장 아니요. 큰 임무죠. 그, 그 교원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는데, 음. 우리가 그걸 굉장히 빼저리게, 그, 해야 되고, 그 정치권은 어마어마할 게 아니에요. 군이, 자기, 그래 자기 부안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02년 어, 2차 연평해전에서 패전을 하고 예, 예. 어, 우리 장병들이 6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그 예, 예.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일본에 가서 한일전 축구 본다고 얼마나 <웃음> 말, 비난을 받았을가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군대가 국방을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 바로 그 모든 비난이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예. 2002년도 이제 제2연평전이 일어났는데, 2년 후에, 2004년. 제가 이제 예. 예. 준장으로 예. 예. 진급을 해서 첫 보직이 이함대 전투전단장으로 갔어요. 예. 그 이함대 전투전단장이 이제 이함대 소속 모든 전투함에 제가 전비태집 유지부터 훈련, 그 다음에 유사시에 현장 지휘까지 책임있거든요. 이그래가지휘관들그 예. 함장, 전대장 다 모아가지고 딱 지시했어요. 절대 문제 당하면 은 팽툭 입항할 생각하지 마라. 어? 그때 사고 기지에서 나와서 이거 기습을 했거든. 적 기지까지 쳐들어가서 다작살내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 입항식 이준다 근데, 근데 하여튼, 그리고 그때 공공연의 지상 내리고 해가지고 강하게 했어요. 근데 2004년도 조용히 하더라고. 북한이. 우리 강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수진 제독도 그러셨더라고요. <웃음> 전쟁에 땅 전투에 임하면 후퇴하면 내가 죽인다. 그럼, 아, 그러면 족하고 싸우다 죽을래? 내 칼에 죽을래? 진짜 한산도에 가보세요. 매일 챙했어요. 최장 내가 봤거든. 뭐했 아, 천형 어. 굉장히 군율. 권장 데... 때리고. 예. 네. 장이 아니고 그냥 그냥 오. 교수형. 이거를 오. 굉장히 군율에 대해서는요 음악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정금 있잖아요. 금열 금률. 아, 한층나게 네.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라운 지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완벽한 전비대실를 유지해가지고 신지 나가서 백진백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때 조선수군의 질이 전부 해안 쪽 지방 출신들이 오는데 이게 좀 질이 떨어졌던 모예요 음. 그거를 전부 이렇게 훈련 수준을 통해가지고 수준을 높이려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큰 사기는요, 예. 전투에서 이는, 것, 이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항상 주장하는 게, 복, 부하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웃음> <맞습니다>. 제 졸제에도 <웃음>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 안 하고 요즘처럼, <웃음> 예. 뭐 평일에도 외출 시키고, 뭐 핸드폰 뭐 사용하고 시작고 이게 소위 그군내 포퓰리 집이 만연되면요, 전투력이 형성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주제, 연평도 등대 점등에 대해서 예, 예, 예. 해군 제독님이시니까 아니, 근데 연평도 네. 그 등대는, 그, 한마디로 그, 항로를 안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항로를 안내하는 그 순서 목적으로 등대를 설치했는데, 예. 1974년에 이걸 이제 소등을 해버렸어. 어, 왜, 왜, 왜, 왜냐면 이게 우리 선박의 항로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그 기능보다 음. 더 음. 북한의 침투 도발. 음. 도발, 이, 압내. 그게 이용당할 수 있다. 아. 왜냐면 그게 굉장히 긴장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74년도, 73년도가 네. 한창, 이제, 남북 간에. 그렇죠. 네. 그 침투 도발에, 이게, 저, 압내. 이게 이용당한다. 중국, 그래서 이제 군에서 예. 주장해가지고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지금 북한의 침투 도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평화의 봄이 왔느니. 아니,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저, 청와대, 그, 저, 페이스북에, 예. 도발 하루 전날 올린 글이 있어요. 예, 뭐라고 소개 좀해 주시죠. 청와대, 평화 일상이 되다. 제목이래요. 북한 도발 두 시간 전에, 예. 예.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청와대. 아, 평화 일상. 일상이 됐대. 이게 평화입니까, 지금? 아니, 북한이 지금, 어, 탄도 유도탄 미사일을 쏘고 말해, 방사법 쏘고 야단 폭석을 하는데, 그것도 김정은 집주 취도에 이게 평화가 일상이 된 겁니까? 이게 북한 침투 도발, 가능성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연평도 그, 저, 등대를 다시 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민들은 그 등대 없어도 잘 찾아가요. 그 등대의 기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거기가 야간조업이 야간조업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야간에 그 연평도 입항할 이유가 없어요. 어, 선박도 없고요. 그렇죠. 아, 예, 예. 그게 왜 등대를 켜냐 이거야. 그거는, 야간에 북한이, 북한의 야간작전을좀 취약하잖아요. 예. 근데 등대에 있으면 굉장히 도발, 그, 저, 타격, 예? 목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 국방부에서는 그 등대를 뭐 남쪽으로만 뭐 비춘다 이렇게 또상개월 전에 1월3 0일에 한강하고 남북한 공동, 공동 수로조사했잖아요. 수로 그 일월 3 0일날그 해도를 어. 그긴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세요 북한군에 아시죠? 예. 근데 그 한강하고를 통해서 천하에 북한이 수중침투 수상침투도 많이, 많이, 많이 했거든요. 이게 예. 아마 수백 개될 거예요. 그데 북한이 제일 한게그 해저 지형이 있잖아요. 예. 수심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그데 그거를 정밀 해도 넘겨줬다니까. 이것도 이것도 마로안 내장이야. 야 정신 빠졌어요. 이거는 뭐 국가 기밀도 설치에 해당. 아 이거 해당할까요? 나중에 이거 다 물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하늘이 예. 여적행이야 여적 이적행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연평도 등대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인데요 아~ 어, 이게 지금 북한이 이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어~ 사일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식량 지원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니 그러니까 네. 저는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수 없는 얘기예요 거의 사실은 그리고 미국의 공식 발표에는 식량 지원 이야기안 나와요. 근데, FFVD, 이것을 위해서, 어, 한미 정상 간에, 긴밀한 논의를 했다. 근데, 배학관에서 뭐라 그러냐. 또 얘기를 하니까,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뜻은, 배학관이 지금, 이거 하가 나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볼튼 안보 보장관 하루부터 5월 4일처첫 미사일 발사하고 네. 보고를 받고요 그렇게 왔잖아요. 김정은이가 나를 완전히 연민잃는구나어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몇 개씩 그트윗트를을 트위, 올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그 감정을 그대로 트윗에서 싫으면은 그게 그래야죠. 또 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모들 급고 말려내서 아, 말했군요. 그래서 해가지고, 해가지고 트윗에 올린 것이 김정은이가 나하고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의 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강조한 게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하지 네, 않았잖아 그렇죠. 그걸 굉장히 성과를 내세웠는데이번에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 친게 그렇잖아요. 미사일을 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시운 대표적인 성과가 이번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근데 그렇게 어, 그 동맹국 대통령의 이걸 속을 뒤집어 넣고, 넣었는데 식량 지원을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미국에서 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완전 정신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개입 안깼다이 말은 지켜보겠다. 진짜 식량 지원할 건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착각한다 인가 항상 유리하게. 그 제가 1995년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어, 그때 제가 이제 중령 시절이었고 예. 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상황실에 상황반장을 했어요. 지금 국정상황실의 전신입니다. 아 1995년? 아, 아, 95년. 95년. 예, 김영삼 예. 대통령 시절인데 예, 예,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 순수한 동포회로 우리 쌀이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북한을 지원하라. 하고 대북 아, 쌀 지원.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에, 북경인가 어디서 어, 회담을 하고 이제 쌀을 지원해 주러 배가 떠났죠. 그게 네. C 아펙스 입니다 네. 근데 이게 쌀을 지원해 주고 돌아오면서 이제 연락이 온게 어, 북한에서 인공기를 개항하게 했다는 거죠. 태극기를 내리고 아,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 네. 이미 돌진호라고 두 번째 배가 쌀을 싣고 청진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에 들어가서 또 인공기 개항하고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 그 외계 한번 수석부터 이거 빨리 회영시키라는 겁니다 아하, 아. 그 제가 뭐 육군 법부 공군 뭐 해군 법부 다 연락을 해서 이미 일곱 시 여덟 시가 됐어요 밤 예, 예, 예. 정상 근무는 다 끝났고 예, 예. 야간 당직자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 육군은 수단이 별로 없어요 어, 그냥 공군에 예, 예. 야, 비행기라도 띄워서 예. 주파수 알려줄 테니까. 예, 예. 빨리 연락해서 회항을 시켜라. 예, 예. 그래서 결심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해군이 예. 해군이 연락을 해, 했어요. 국제 상선 공통만 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한밤 12시 좀 넘어서 회항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회항을 했키네 그래서 돌주나가 회항을 했죠.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뭐라 고 그랬냐면요. 예. 쌀 주고 뺨 맞았다. 그럼, <웃음> 그런데 요번에 말입니다. 요번에만일 쌀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뺨 맞고 쌀 줬다. <웃음> 이렇게 나는겁니다 <웃음>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조공이죠. 뺨 맞았으니까 무서우니까 예, 예. 더뺨 때리지 말라고. 그런데 한마디로 그 북한의 핵 인질 벌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갈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계속 하는 게그 노예잖아요. 핵 노예, 예. 핵 인질이 돼버린 거야 이문재인 정부 자체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누구죠? 김연철뭐 동일부 장 장관. 동일부 장관된 네, 네, 사람 네. 있잖아요. 네. 응? 그 형만 그랬더구먼. 각계 의견을 수리면서 대북 지원, 식량 지원하겠다 아, 이게 무슨 각계 의견, 의견 수렴 대상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인기 투표. 상식이 뭐. 안 되잖아. <웃음> 근데 무슨, 아, 요런, 무슨, 요런 조사해가지고 대북 지원하나? 아니, 그도안 되는 얘기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이 네. 47억, 뭐 50억 잡고요. 그 돈이면 국민들, 북한 주민들 충분히 먹일 수 있죠. 아니, 뭐, 1년, 아니, 1년아니몇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미사일을 엉뚱한 데서 바다에서 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민들을 굶주려가지고 유엔에 가서 뭐 식량지원 요청이 나고 말이에요. 그거 음,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또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동안 이게 정신이 빠진 거죠. 이 국가의 에, 리소스는 어, 이게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쓰느냐가 바로 국가경영인데 네. 북한은 자기 주민들을 먹이지 않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김정은이가 져야죠. 왜 우리 정부가 지려고 아, 하는 그런 ]까? 거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화가 잔뜩 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도 이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너무 화가 나는데 오지랖 넓게 왜 거기까지 돈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문제가 복잡하면요.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그원을 단순해서 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한이 위장평화. 예. 이게, 이게, 비핵화 사기쇼가 명확해졌다. 이게, 일단 지난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거기서 이제 확인이 드러나버렸어요. 북한이 쏘겠다는 게. 근데 그걸 2월 28일 지나고 지금 그세 달이 다 돼가는데, 계속 그걸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 이 판국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휴전선이나 또는 NNL 쪽에, 어, 총성 한방, 포승 한방 뿔리는 순간에, 이거 완전 물고 보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합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다, 내가. 네? 벌써 후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 포승이 아니고 총승이 아니라 미사일을 쏴버렸는데, 이거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모든 북한 김정은하고 합의한 이걸 전부 다 무효시키게 돼요.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고 예, 예. 그 다음에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서는 있잖아요. 예. 이거는 원초 무효라니까 이거 폐기 바로 폐기해버렸 때. 왜냐하면 이게 합의서라는 거는 상대방이 위반하잖아요. 내가 위반하다 상대방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파괴하면 끝이야. 그렇죠. 그데 예. 이거는 명확하게 위반해버렸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 식으로 적당이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위반해. 예.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딱 서문에 딱 그려놓아있다 그래 이게야 말하자마... 적당이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걸 왜 폐기를 안 하는 거요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완전히, 그, 저, 남북군사 합의서는 이거는 완전히 원천, 무효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서 때문에 그 5월 4일날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우리가 탐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정찰병을 못 하니까. 사실그호두감독은 그렇죠. 그 항상 이렇게 보는 거, 거기서 미사일 발사다 포상이 굴려 많이 하는 데데 그걸 정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그군 손해보시로 바뀐 손해보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군사합의 이행 철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전날 다 그게 차량 이동했거든. 당연히 아니, 전날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전에 있었. 그런데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방 팔층 모르고 있었다는. 그더 중요한 것은 물론 지난번 신원식 장군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예, 예.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를 있었고요. 당연하지. 미군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준 거죠.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하는 거예 저는 그게 더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미미그 미군은 한국 군하고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정보를 미국에서 안 주는 것 같고. 이게 큰 일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정말 그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 정보를 공유를 안 한다는 건상대방의 신뢰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고. 신뢰가, 신뢰가 지금 바닥이야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북 식량지원이 네. 저희들이 뭐 예벽장성들이라고 보수적이고 아주 냉전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그 지원을 해줘봐야 결국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해 주는 거고 네. 그나마 이제 불러가던 장마당을 완전히 이 스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아,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거는요 아, 예. 식량지원 정하고 네. 싶으면 해한 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죠. 식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저 아동들한테 영류와 이쪽으로 제대로 가는지 우리 확인하겠다. 아, 그거는 그 문제는 국제 식량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또 아. UN에서 음. 들어가서 다 이렇게 에, 확인이 된다니까. 그 아. 부분은 믿고. 음.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다. 그 음.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거는 욕으로 해야죠. 예. 예. 그게 뭐 당연한 수순인데 음. 그런 거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그게 공산주의자들한테 네. 늘 지는 이유거든요. 네. 협상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추가적인 말씀? 아예 예. 예. 네. 하여튼 그결론적으로 예. 이번 북한의 단도 미사일 위협을 네. 쏘았는데 이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한테 완전히 쏘아서 1년 내내. 음. 어, 평화노래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게그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려면 은 이거 인정하고 원점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요 큰 낭패를 본다 이거야 근데 왜냐면은 제가요 이 북한이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몇번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근데 했잖아요 근데 더 한다니까요 지금 이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 아 이제 공만 쏘겠지 다른 도발은 안 하겠지 아니하게 대처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의 3대 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테리클레스가 옛날에 기원전에 아테네 그 유명한 정치관인데 안보의 3대 악펠로네소스 전쟁사에 그 사람이 한얘기가나는데요 안보의 3대 악 네. 그 안보의 3대 무지. 무지. 모른다 이게상 저게 대해서. 네. 김정은에도 저렇게 저런 놈을 갖다 나는 보이는데 지금 정부를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무지하다 이거야. 음. 그 다음에 나태하다 나태. 깨어난다 적당히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약하다 나약. 정신력이 그걸 극복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아유, 오늘 어 모처럼 나와주셔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군의 소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제 구독자 수가 3만이 넘었습니다. 아직 뭐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어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 황장수 선생님, 정규재 주필님. 고성국님, 그리고 신혜식님, 그리고 엄마 방송 그리고 신인균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조갑재. 아, 조갑재 선생님 마찬가지요 그리고 장군의 소리 구독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재정님 그리고 한동부 자유애 t v 네. 많이 에, 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 앞으로도 네. 어, 종종 나와서 예, 좋은 예.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감사드리면서 인사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